안녕하세요 블로깅포에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앱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앱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아침에 코인마켓캣 가가지고 시세 확인하고 각종 미디어 가가지고 뉴스 확인하고 그리고 유튜브 가가지고 암호화폐 관련 영상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하나씩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앱을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도 안 놓쳐요 진짜 이 코인뷰 앱은 이 암호화폐 관련 소식이며 영상, 차트, 이 모든 것을 진짜 다 알짜배기처럼 다 모아놨거든요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코인뷰 메인화면이에요 보시면 관심 목록, 시장, 뉴스, 그리고 ICO, 내네 지갑 이 기능이 있는데 관심 목록부터 보시면 관심 목록에 이제 주요 코인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코인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코인들을 코인 추가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터뷰한 비체인 비, 비체인을 클릭해봅시다 클릭하시면 여기 지금 추가가 됐고요 지금 이 비트코인 링제스를 한번 클릭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차트 보이시죠? 차트 진짜 하지 대박 그리고 프리미엄 클릭하시면 비트코인 거래되는 거래소도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가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다 빨간불이 떴는데 유일하게 비트플라이어만 지금 초록 불이 떴어요. 그래서 4.5%의 지금 플러스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뉴스 코너 가보시면 이비트코 관련된 뉴스만 총집합되어 있어요. 이 BTC 코너에 가시면 알람 기능이 있어요. 알람 기능을 예를 들어서 9,000 달러를 클릭을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이제 9,000 달러에 도달했었을 때 이제 알람이 뜨는 거죠. 그리고 시장 코너에 가보시면 어,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고 거래소, 인기 거래소의 거래소 순위들도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는 카테고리별 이제 코인들이 다 나뉘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클릭하시면 이오스를 음, 한번 클릭해볼까요? 이오스를 클릭하시면 전반적으로 거래 가능한 거래소들 확인하실 수 있고 기본 정보, 그리고 보유자 이 보유자 되게 재밌는 기능이 보유자 탑 헌드레드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1위부터 100위까지 그래서 1위, 뭐 2위, 3위 확인해 실수 있는데 1위 보유량? 1위 보유량이면 대체 얼마죠? 10%나 가지고 계신데 그 다음 뉴스 코너에 가보도록 할게요 속보, 차트, 칼럼, 뉴스,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고 차트 코너에 가보시면 트레이딩뷰나 블로그에서 올라오는 글들을 다 여기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뉴스 코너 뉴스 코너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코너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각종 미디어의 뉴스들이 다 집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뉴스, 뭐 코인데스크, 서울경제뉴스 해가지고 여기에 모든 뉴스들이 다 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동영상 코너 제가 정말 또 사랑하는 코너 중에 하나죠 여기에 유튜브 동영상들이 다 올려야 있거든요 암호화폐 관련된 뉴스나 뭐 소식들 여기에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짜잔 여기에 블로그 인포 영상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더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, 그 다음은 ICO 코너인데요. ICO는 진행 중, 시작 전, 종료 해가지고 이 ICO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심지어 금액이 어느 정도 조달했는지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캘린더 부분인데요. 캘린더는 모든 ICO의 이벤트를 여기서 더확인하실수 있어요. 여기서 뭐 미더비라든지 뭐 메인에 출시 각종 이벤트, 호재 이벤트들을 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지갑 기능인데 저 지갑 기능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정말 이 앱을 다 추천했거든요? 지금은 제가 거래소를 많이 이용을 하지는 않는데 지금 보이시죠 이 거래소들 보이시는 거래소들의 ARP와 이 지갑과 연동이 돼서 거래가 가능해요 제가 그러면 연동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힙빛에 가셔서 계정 활성화기를 클릭하시고 ARP를 클릭해서 누르시고 비번을 누르시고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. 인증을 하시면 이 힙빛 계정으로 여러분들이 자산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심지어 매수와 매도 거래도 가능한 거죠 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이 코인뷰라는 암호화폐 관련 앱을 소개시켜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이암호화폐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블로인포의 에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